어디 가셨어요? 네 여기. 어 아래 1층에 씨. 오. 아 키어 나오네. 단두대. 단두대. 아 배도 채웠고. 사부작 사부작 또 내려갑시다. 마타샤 아, 먹어주고 쪼오름하고만 담배 하나 펴주고 치통제나 먹어주고. 그 소총이 또 갈기는 맛이 있죠. <웃음> 그죠? 네. 오, <웃음> 어, 진짜 존나 나옴 왜 가고 버그. 아주 동네 주민들 화났네. <웃음> 이놈아나. 터졌어요 집이 터져요 네. 지 터지게 터지게 터지터지기도 해요? 터지면 저런 소리 나게 집이 어터게 하면 터져요터지 터지게 터지 터지게 터 가는 집마다 터트려도 재밌겠다. 그 아래 뛰는 새끼. 아래?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주유소 나올텐데 음... 근처에 많지 않아요? 좀 있겠죠? 봐요? 응. 아 이게 벌목도끼 판정 이어갖고 공석이 너무 느 3 0 0 0마 3,000마리. 를잡았네 3,000마리. 이제 저6 0 0마리3 0 0 0 다른 사람들은 빌드 올리 저희는 파밍했잖아요. 동네사람들 한번 해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자꾸 딱 이제 한발 남았는데 정말 위급할혔어요야 <웃음> 앞에 존나 많다 한 마리 지금다어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저 새끼 뛴다 조심해요? 뒤쪽 못봐요? 뒤로 쭉 빼요 아래쪽에서 돌는다 하는구만. 역시 배그를 잘할 때보다 알아봤어. 월 배그를 잘해요. 네. 누가 배그를 잘해요? 누구 누구야, 따뜻님이. 뭘? 그럼 배그 초밥입니다. 음? 제가 잘하는 거면 세상 사람들 다 프로 게이머예요. 근데 우리 여기 건물에서 떨어져야 돼요. 여기 창문 깨면 애들이 밑으로 떨어져요 지금 위에서 뭐 때리고 있거든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와 많이 죽였네 소리에... 잊어졌어요. 왜요? 감염됐어. 소독, 소독 없어요. 네, 여기 뭐술 없나? 술은 없네. 음, 아, 여기 있다. 음, 알콜 라봐 음. 어디 갔니? 알콜 바르고 반창고. 네 mm. 야 여기 줄서도 잘돼 있네. 오히려 여기가 사람 사는 집 같네. 오이. <웃음> 오이 문 열었는데, 씨. 띠박지에서 갑자기 달려네와 깜짝이야, 씨. 오놀이긴 함. 와개 깜짝 놀랐네, 씨. 잘 돼있네요. 오 괜찮네 인테리어. 상한.. 상한 음식. 식사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네. 근데 이사 다니난 거예요? 뭐 그러겠죠. 뭐 아이구야, 이집 주인은 그거 아니에요? 저 아래서 누워 있는 시체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모르겠죠. 근데 나 같으면 집에 절대 안, 집 밖으로 절대 안 나가요. 그렇게 한데, 안 나가는 게 최고긴 한데 먹을 거랑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동대 갑시다. 어뭐 삼층대 있네? 뭐예요? 어딜 그렇게 뛰어넘고 다니는 거야요 사. 아 여기 주위도 잘돼 있네. 그죠. 네. 차라리 여기. 조조라. 음. 여기 하는 게잘 나을 뻔했네. 여기서 자리 진짜 좋네. 아니요? 어. 위에 좀비 보소. 어. 아 근데 이거 왜 위에서 밑으로 안싸질까요안 쏴지던데. 어, 찾아봅시다. 1층 공기사. 지금요? 지금 1층에 이렇게 좀비떼들이 있는데? 네. 왜죠? 누군 담배 피고 있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다들 라이터 튕기는 소리가 났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요요어요아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뛰지마 요아니 뛰지마 왜왜왜왜 옆으로 걸어? 어, 걸렸다 늦지 않았습니다안 아, 근데 짐을 다시 싸들고 오기다 나도 괜찮습가다나한 괜찮습니다. 나요괜찮습니어 나도 괜찮습니다. 나도 니다 나도 괜니다 나도 괜찮 나도 안보이고 다 기름하고 물 걱정은 없으니까. 음. 그 그죠. 혹시 라이터 좀 있습니까? 네. 자나만 주십시오. 내가 그마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데 어? 라이터 한번 사면은 한, 한 달은 쓰는 그 같은데 한두 달은 은하게 한대 하나보죠 어? <웃음> 샷건 탄조만 갖고 있나 이들이? 뭐야? 아, 세차. 아, 아, 런 차? 아, 아, 들뭐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아, 또뭐 안에 아, 아, 아, 아, 아, 었 아, 아, 아, 아 형이 왜 이렇게 빨리 망가지지? 물건 관리 나서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휴지통 저거 들고 와갖고 시체 그냥 다 담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뭐 묻을 필요도 없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 사본 벌어야 시체를 쓰레기통에서 삭제가 되다니. 필요한 것만 딱 놔두고 싹 몰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딱히 뭐.. 시체에서도 뭐 필요한게.. 옷 찢어야죠! 근데 저거 옷찢어가고 그거 많이 만들어도 뭐 딱히 쓸데가 없지 않아요? 군대 말곤.. 겉대거나.. 어, 네. 어, 그냥 재봉 레벨 올리려고 쓰는거죠 음. 야, 근데 차가 한 대도 없냐, 이놈의 동네는. 휴. 아, 차좀 구해놓고 이렇게 좀... 자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웃음> 뭐야 이건? 나무 아, 뭐 캐는 것도 있어요? 어, 아, 잡초 제거하기. 잡초 제거하기. 뭐 나와요, 이거 하면? 가끔 열매 먹고? 나오지 않나? 그래요? 위로 잡초를 제거하네 이건 뭐 무식한 짓어슬러어슬러 오네 어, 물린다 아이 손이 바보가 돼가지고 이거 참아그손 물리면 은 근접 쓰면 안돼요 아닙니다. 어 저거 뛰 스키 있다. 뛴다 뛴다 뛴다! 와, 어얘 걔도 뛴다! 어씨 어. 어, 물렸나? 아, 물렸네. 옷만 뜯겼나 보다 뒤에서 달려오는 것 같지 않아요? 정면에서 음. 안 달리고? 이게 뛸 때도 일직선으로 안 뛰고 한번 어, 서... 어, 네. 꺾어, 야 돼. 아 어, 한번 꺾어. 거의 뭐 그림자 분신 소리인데. 음. 여기는 1층짜리 그거네요. 음, 주소마다또 다르구나. 음, 아, 이 마트가 좀길 나갔나? 마트가 좀 넓네. 잠깐만, 저 밖에 어슬렁거리네. 죽여야. 어, 이거 콘센트가 어딨죠? 이놈의 집 구석에 콘센트가 없나? 응? 어디 있는 거야? 없는데요? 이거 불이 안 불을 아예 안 켜고 장사하는 데가 에이 설마! 설마! 너 불이 나간 건 아니네요. 전조등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어, 불이 나간 건 아니야. 아 근데 이놈의 돈은 진짜 차한 대도 안 오는데 주유소는 왜 있노? 그니까 산탄총 탄 구하러 갈 겸에 집에 갑시다. 아. 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음. 뭐 차가 한 대도 없냐. 그러니까 길바닥에 한 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집앞에라도 있어야지. 뭐 쓸게요. 뒤에 온다. 안쏠 수가 없는데? 좀좀그 나무에서 좀 떨어져요 시야 가려져갖고 조심해요 아휴 찍어 아 수시로 고장나네 그 우리 집은 어디에 있는거지? 네? 뭐가 있어요? 한참 돌아가야 되네? 네 가다가 차 있으면은 바로 그냥 배선 따갖고 갈라고요오 이런 씨. 왜? 앞에 또 존나많 걸렸다 차있다 차있다 있다, 차 아아.. 겨웠어 완전히 그냥 저기 외진가 봅니다 아 저쪽이 네아문 응. 잠겼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래서 좀비들이 올라오는데 왜 올라와요? 어, 제가 하나 온다 없자. 오케이 걸렸어요? 갔어 원래 이렇게 빛이 약한가? <웃음> 어? 아니 아니네 네. 나는 언제나 상향등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하향등을 키고 <웃음> 와 비매너네 뭐 뭐야, 비매너예요 응? 눈뽕 눈뽕 어? 어? 네? 눈뽕 원래 어, 빨리빨리 안가면 뒤에서 쌍라이트 갈기는거는 공룰입니다공룰와 음. 정속주행은 극혐입니다 빨리 갈수 있으면 빨리 가야지 사람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은 거면 은 정속주행 하라고 음. 음. 일단 요거는 이제 파밍용 차로 쓰고요 어 속도 빠르네 괜찮네 어, 깜짝이야. 응. 응. 이게 현대차입니다. 음. 소나타. 어 됐다. 자, 한번 정비하고. 몇 시고? 오, 씨. 4신해버렸어 와. 아, 씨. 3시간 후쩍 돼. 내일은 집 짓는 걸로 가봅시다. 아 t you not get a congederer? 을것 going to go to the second l o c 요 I'm going 해이원 이거 쓰면 되겠다. 예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음. 이거 끼고 예 뭐냐 탄 빼고 로태 전진 하고 대우 여기 넣어 K2 캐스레이 K2 역시 K2. 난 진짜 실망시키지 않는 쓰레기 총이다. 왜요? 어, K2 얼마나 좋은데? 아이 똥총이야. 희대의 똥총. 뭐하는거요? 예 네, 목공 레벨업이요 뭐, 뭐를 해서 레벨업해요? 이거 다 때려 부술건데요? 아, 때려 부수면 레벨업해요? 네 아, 분해? 네, 분해 어차피 테이블 안 쓰잖아요, 저희 그렇죠 아, 네, 부숴버 공간을 만들어야죠 음, 뭐가 나오는 거야? 나무쪼가? 통나무 나와요 판자하고 그.. 뭐냐 한 번씩 못까지 나올 때도 있고 음... 집 돌아다니면서 저런 거다 분해해도 되겠다 그렇죠 분해하면서 레벨을 파는 거죠 다른 이유는 문맹이니까 더더욱 이걸로 레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죠 아.. 안 한다 아, 그죠 <웃음> 그죠? 내차안 하죠. 예. 와, 늘 책이 많긴 많다 여기. 책 걱정은 없어요. 그냥 비디오 테이프 들고 가서. TV랑 <웃음> 비디오테이프만 딱챙겨와갖고 하면 되는데 음. 그 뭐냐? 아까 그 주유소로 이사를 가는 거면 굳이 TV하고 이런 거 챙길 필요 없죠. 그냥 거기에 딱 발전기 하나 그 뭐냐 주유기 옆에 놓고 쓰면 돼요. 음. 아 그럴 때얘기 하겠다. 계속 기름 네. 계속 저거 되니까. 네. 발전기 그니까 그거죠. 사실상 어 뭐라 그래야 되 뭐라 그러죠 그걸? 무한동력이라 모한, 모한, 무한 그러나? 그 뭐야? 주유소 거, 그건 계속 차요? 기름이? 주유소 기름은 무한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한도가 있던 게 아닌가? 없어요. 한도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기본 설정이 이제 처음에는 무한이 아니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전기 끊기고 이러면 무한으로 바뀌어요. 아... 네. 그니까 발전기를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주고 주유하고 발전기 꺼버리고 그런 식으로 쓰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주유소 옆에니까. 딱쓸 때만 원래 키고 끄고 해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주유소에 발전기 두개 갖다 놓고 응. 계속 주유하면서 그렇게 박는 거죠. 아, 어... 그냥 발정이 상시 오픈 그뭐 이제 밖에 나가서 파밍하다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발정이 꺼져서 됐다 그럼 예비용으 기름통 몇개 놔둔 거 그냥 집어넣고 다시 기름 다 빼고 또 집어넣고 무한전력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강도 있던데 물뜨는 건도 문제없고 빗물바지통안 만들어도 되죠 그치 그냥 필요한 거딱 그냥 그 주변에 이제 개조하는 거그 뭐냐 뭐라그러냐 그니까 위에서 2층에서 1층 쏴서 제낄 수 있는 그 자리만 만들어 놓고 음 그럼 거기가 더 낫겠다 그러면 음. 이제 굳이 막 그거 할 필요가 없긴 하죠 근데 언제 다 옮기냐는 거죠 다 집어넣었는데 또 저런 데가 있는 줄몰랐어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도 괜찮긴 한데 여기도 뭐 넓게 쓸 거면 여기가 좋고 이제 기초적으로 좀 갖춰져 있고 기름 찾으러 안 떠나도 되는 거는 저희가 낫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다고 해서 거기가 그렇게 엄청 멀진 않아요? 가서 그럴까? 보고 트렁크 가득 채우면 뭐 한동안 계속 쓰니까 껐다 켰다만 잘하면 돼요 막 상시 켜놓고 이건 안 되는데 보관함 중엔 용량 제일 큰게 뭐예요? 보관함 중에 용량 제일 큰철 그거 있잖아요, 군용 아... 근데 보관함이 이러나 저러나 최대로 큰게 60인가 65인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잘. 그래서 보관함은 그냥 나무상자 박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닌가요? 2개 쌓아서 응 네, 효율이 제일 좋으니까 나무상자는 그리고 위로 쌓을 수 있잖아요 음, 금속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위로 못 쌓아요 캐비닛 형태로 돼버리잖아요 금속보관함이 그리고 용량 차이도 3밖에안 나요 효율이 다르죠? 응, 그렇죠. 아니면 요차하면 저런 거 뭐냐, 다 떼와가지고 저 뭐야, 책장 이런 거 떼와가지고 그냥 써도 되고 만들 필요 없이 공을 올리려는 건 이제 계단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는 레벨업을 시켜야 되니까 공사를 할 거면 오미는 내일 하고 네. 잡시다. 눈, 눈이 막 감겨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어제나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잡시다. 잡시다. 자고 일어나서 합시다. 대구 맵좀